개녕클릭해주 안녕, 클릭해드 Good luck, it's mine. We shall not share 밤밤 e dog w i t 뭐 us 요 n there. Butter, bum, bum, b u 에 bum, bum. Motel? What a b o 날아볼까? 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이게 날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 어? 트러스는 되겠는데? 어? 빨리 한번 가볼까? 고! 우오! 오오! 오오! 오오! 오오오! 끌수 있어 끌수 있어 끌수 있어? 어?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<웃음> 추진체 추진력 네개가 이렇게 세네 이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제대로 된 거북선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,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<목소리> 가곡선은 일단 나무로 만들어야 겠지? 그리고 이 게임의 특성상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이즈는 한요 정도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뭔 소리야?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너무 큰 배는 또 무리가 있잖아 그지?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렇게 그럼 앞에가 이렇게 되겠지? 일단 이렇게만 해 보자 얘런들끼리만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? 음, 오케이 좋았어 저기 다음에 나무가 더 필요하겠는데 이거? 너무 큰데? 앞에가 너무 생각보다 커졌어 여기가 이렇게 음, 그럼될 o 같아 오케이 좋았어 g a n g Kung Kung Kung Kung k u u n g Kung k 그래서 못써 모퉁이 모퉁이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 t 둥글 n 둥글 u n g l 쿵 getting w 좋은데? 안 넘어지고 좋아. 그렇지?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이게 옆으로 훅 넘어가거든. 좋캬캬 여기가 제일 힘든 부분인 캐 같아. 캐글게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� <웃음> 쿵딱 쿵딱 쿵딱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야 돼 둥글게 앞에 둥글게 만들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표시 안 나게 잘하게 쿵짝 쿵짝 쿵짝 분들 분들 문들 문들 문들 문들 들자 이제는 얼굴 목도 만들어주고 얼굴도 만들어주고 거북선처럼 만들어주고 뿔도 달아주고 쿵짝 쿵짝 쿵짝 쿵쾅 쿵쾅 쿵쾅 의자도 놔주고 우 이건 왕자 의자 아니야 쿵쾅 쿵쾅 쿵쾅 머리를 좀더 길게 해주고 몸도 좀더 길게 쿵쾅 쿵쾅. 뚠뚠뚠뚠뚠 n 뚠뚠 n d 코. n 고 가시를 다 n 게 가시. 어때? 응 음, 맞아. 오케이. 코. d u 이 dun, dun, dun, dun, dun, d 이렇게 막아 주자. 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듬 완성! 완성! 고! 오꽤 빨라 꽤 빨라 오오오! 쿨! 오 대포가 고정이 안되는구나 일단 여기서 계속 해봐야 된다니까 완전 멋있긴 완전 멋있다 대박 어? 눈만 좀... 요, 눈만 좀... 눈만 좀... 넣으면 안 되겠니? 눈만 좀... 넣자. 우리 인간적으로다가 오케이 조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멋있어. 오예~ 대박, 대박! <웃음> 대박~ 어, 내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~ <웃음> 어~ 너무 좋은데? 문제점이 뭐냐면 이 대포들이 안 붙어 있어요 여기 대포 대신 다른 뭐걸 넣어야 될것 같은데 대포를 하나만... 나보 이거 왜 안되지 근데? 안되는 이유를 찾아야지 하나만 나올까? 멋있다 가옥수 짱이다 문제 잘 붙은 것 같은데? 근데 이게 조절이 안되네 이거 이 그냥 모양인가 봐 대포 그냥 모양이면 여기 옆에다 이렇게 붙일까? 빡 하고 그와 대박 멋있어 이걸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? 잠깐만 아 그러네 우와 이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가 우와 어디까지 가는 거? 야 내려서 빠우! 우와 대박!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도 빠우! 우와 와.. 우리배도 부실 수 있겠는데? 자, 나이스 고눈 넣어 눈 넣어 눈 넣어 둬 자, 렇게 가는 거야? 이거 왜 움직여 너? 그냥.. 얘 고정이 안 됐어 쟤 대포.. 오! <웃음> 여기서..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뽀우! 이게 뭐야? <웃음> 뽀우 이게 뭐야 <웃음> 내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해아 이거 고정 안돼 작살로 <웃음> 비유 오우.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워 작살은 한번 박으면 <웃음> 정답이 없네 <웃음> 뺄 수가 없어 잼나 <웃음> 다시 도전 다시 도전 아 이거 신경쓰이네 눈이 계속 나와있어 눈이 나와있는거 싫다고 허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 우와! 어우 벌써 이렇게 부셔지면 어떡해 어머어머 날개하고 다 날라갔어 아, 야나대꾸가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어 봤어요 거북선이 어우.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여러분도 이 비디오가 즐거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렇게 재미난 로블록스 비디오를 매일매일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히히 이히히 배만들어서 보물찾기 너무 재밌어요 딱내 스타일 게임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웃음> 자 그럼 다음 비디오 사봐요 바이 체크체크체크기야 우후